오면. 를따져보한 일은 백미. 는백미 very good. I am very 고 o o d 들 am very good. I am very g o 그 d I am very good. I am very good. I 니다 very 전 반지를 기단에 담아서 여러분의 부모가 그의 한 뒤에 소중함을 위해 하여이회사 너무 멋있어 최고의 공배사 같아요 이 회사 감동 본거죠? 전화한다고 말멋잡요허글라게멋잡 열심히 습니다 자사합사로 누가 하실랍니다 우리 합니다감사합니좋 감사합니다. 의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어다감사합니사합니다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감사한니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니니다 어떻게 강대희 교수님하고 인연이 되어가지고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고 또이 행사에 왔는데 사실 말씀드리면요 빡센 행사였습니다. <웃음> 근데 저는 이또 사상이 있, 있으신 이, 이게 저희가 있었잖아요. 그냥 미인대가 아니라서 제가 모델들한테 이야기를 또, 또 저희 모델들이 다 받아들였어요. 사실 이게 되게 힘든데 어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했고 또 감사했고 또 거기다가 어 대표님께서 우리 모델들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게저 너무 감사했어요. 조금 어디 가면 챙기지도 않는데 어제 밤에도 막 청소해놓고 나름 근데 너무 돌아서 벌레들이 기글기글하고 근데 그것도 저희의 추억이었고 또어 나중에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길 오셔서. 심사해 주신 이현미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외 다른 선생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로 아, 좋아요. 우리 그 우리 강문화가 우리 오셨잖 네. 네. 이걸, 이걸 좀 잡아 주세요. 카메라. 황 그러면 어, 요 자, 자, 제가 배사 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네. <웃음> 우리 좀 일어서야 되나요? 아, <웃음> 앉아, 앉아도 되나요? 아, 자, 설레. 오늘 우리 강아 문화제 한번 모델 여러분들. 제일 많은 책임도 너희의 시고 멀리 서울에서 우리 이정길 우리 톱스타 배우님이 오셨어요. 직접 오셔서 또시사진이고 너무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에 그이양말리라고 이렇게 근색하셨는데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저는 멀리 부산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오늘 우리 어, 한남문화재 예, 영호남에 오늘 또 이렇게 분화 조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금벽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단을다 들어주세요. 네. 자, 우리 서울 소심의이 정길 우리 심사위원장님을 네. 비롯해서 우리 강대희 회장님을 또 우리 또 존경하는 우리 송은주 교수님 오늘 정말 그 염시 잘 보죠. 네. 네. 감사습니다 <웃음> 그리고 멀리소치 우리 저 유필러 가수 이태평구 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위하여 하면 같이 위하여 하겠습니다. 자, 저 타이틀은 큰용 꿈의 음악 여행입니다. 자, 큰용 꿈의 음악 여행 하면 위하여 주세요. 큰용 꿈의 음악 여행을 위하여! 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요 <웃음> <야>, 식사하세요. 잘먹습니다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